식품, 영양, 관계, 법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법, 나머지 국민건강정진,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에 대해서 국가고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전체 식품 위생법 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 식품 위생법을 기본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 이외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고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지금 봤을 때 법률 나왔고요.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 좀 하자. 자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나와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이제 총리령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식품위생법이 총리령이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교육부령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정진법 시행규칙은 그다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나옵니다. 구분하세요. 자, 법 시행 령은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대통령 명을 대통령이 소명하고 공포를 합니다. 시행 영어 괜찮은데 시행 규칙 다릅니다. 그 다음 시행 규칙에 계속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은 누구가 내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식품 등 광고 표시에 관한 법률은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나옵니다. 어? 이거 뭐 전부 시행규칙각 부장관으로 쭉 나오다가 또 여기가 하나 식품위생법하고 식품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다. 자 영양사에 대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영양사의 무슨 법이에요? 국민건강정신법입니까 국민영양관리법입니까? 국민영양관리법이죠 식품위생법 1962년 제정 공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명확히 이해 좀 하시고 식품이라고는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그다음 식품청감을 자,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화학적 수단으로, 자,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입니다. 분해 반응, 외의 반응.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분해 반응은 화학적 합성품 만드는 방법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구가 뭐냐 자, 기구 쭉다 얘기하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 보시면은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나 그밖에 모든 물건을 기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농업,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나 그밖에 물건 및 위생용품은 제외 위생용품은 제외 그 다음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건네는 물품이다 그 다음 공유주방이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마 공유주방은 원래 시험은 여러분들, 뭐, 나온다 하더라도 공유주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는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자,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또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기구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공유주방 그 다음 영업 자, 영업이란 무엇이냐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다음 이 경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업하는 행위는 포함이다. 공유 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뭐 식품 제조업을 하는 업원 영업에 속한다. 그다음 집단 급식소 시험에 자주 등장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개소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자 이런 곳입니다.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산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밖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여기서 시행령 2조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약했는 부분이 핵심 그런 요약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집단급식소 됐습니다. 그다음 식품 일력 추적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자, 식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식중독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식품 섭취로 인해 가지고 자,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동 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그 다음, 15.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집단급식 대상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자, 식단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음식 이름, 음식명, 그 다음 식재료, 영양성분, 그 다음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웃음> 식단이라 부른다 집단급식소 식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 3조는 식품 취급 위생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위생적으로 하라 그 다음 <웃음> 식품, 식품 첨가물에 위의 식품 판매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안되겠지 그죠 자 위의 식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용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행 규칙 3조에 보면은,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판매 허용이 가능, 판매를 해도 된다는 식품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은, 자, 이겁니다. 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또는 거랄 염려가 있는 식품도는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누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것은 판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허용해 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자, 1. 식품 제조 가공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이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유해 정도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판매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첫째, 어떤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분에 관한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거는 당연히 판매 허용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기준에도 없고, 성분에도 없고, 뭐, 아무 정해졌는 룰이 없어. 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인체 건강을 미치지, 미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명되면은 판매 허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조에. 병든 동물 고기 판매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때 판매 금지되는 병든 고기는 어떤 것이냐? 자, 규칙 제 4조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어 있는 가축 전염병이 있습니다. 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아스트렐라 손모충 네개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6조에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이한 뭐 어떤 화학적 합성품 당연히 판매 금지겠지 그죠? 당연히 판매 금지입니다 그 다음 식품, 식품 청과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자 식약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청가물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널리 알려라. 이 말입니다. 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 규격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기준 규격. 여기 보시면은 규칙 5조에 자, 한시적으로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식품으로서 원료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료만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다음 만약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 농축, 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일 경우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추출, 농축, 분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사용한 원료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조사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계획 등은 누구가 정하냐 시각처장이 관계중앙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이렇게 5년마다, 5년마다 식품 기준 규격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라. 이런 얘기. 할수 있다지 해야 된다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아니고 뭐더 이상 갈 수도 있는 게 거의 그렇지만 거의 한 5년에 한번 정도 이 기본 계획은 수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당연히 유독 기구 판매 사용 금지. 기본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식품 공전을 식약처장이 작성 보고해야 한다. 작성 보고해야 한다. 식품 공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자, 1.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검사. 자, 출입 뭐 검사, 수거. 자, 식약처장이 뭐 대통령령으로 영어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도 포함을 하고요. 식약처장,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조치를 할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음 조치를 할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에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할 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다음 강목에 해당되는 출입, 검사, 수거 등 조치를 할수 있다. 자, 뭐, 영업소라든지 뭐, 등등에. 자, 그 다음,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자기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를 당연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서류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내보이고 나서 출입검사수거를 해야 된다. 규칙에 보시면은 자, 출입검사 수거 등은 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뭐 1년에 한번 하라, 뭐 6개월에 한번 하라 이거 아니고 수시로 언제든지 할수 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수거 등은 자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 행정처분 받았다 그러면은 그 6개월 이내에 한번 이상은 당연히 출입 검사 이 공무원들이 나올 수밖에 뿐이다 나가야 된다 자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했을 때는 응 어? 어, 나가서, 어, 출입 검사 수거를 하는 것을, 자, 이 행정보, 고받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수거량 및 검사 의뢰. 자, 이게, 자, 식품을 검사 의뢰하기 위해서 수거량을 별표 8과 같이 수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뭐 수거할 때 당연히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식품 수거했는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공무원 혼자만이 아니고 그 회사 피수거자도 같이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수거된 식품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자,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 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업 종류,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1. 식품 제조 가공업. 2.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3. 식품 첨가물 제조업. 4. 식품 운반업. 5. 식품 소분, 소분 판매업. 6. 식품 보존업. 자, 식품 보존업에는 식품 조사 처리. 그 다음, 식품 냉동 냉장업. 7. 용기 포장류 제조업. 8. 식품 접객업. 자,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 음식점 영업. 그다음 일반 음식점 영업. 그다음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자, 이렇게. 그다음 위탁급식 영업. 다음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에는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곳은 어디냐? 뭐 유홍 단란 이거는 당연히 일반 음식점 영업에는 자음식률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돼 된다. 일반 음식점 영업에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옛날에 허용 안 됐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지금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과 유형주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 업종별로 시설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설기준에서 일단 위탁 급식영업시설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무소,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려져 있고요. 창고 보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창고 갖춰야 됩니다. 이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창고에서 식품 기준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뭐를 갖춰야 되냐?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다음 운반 시설도 필요합니다. 자, 운반 차량을 한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자, 이때 당연히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한 운반 차량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냉장, 냉동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자기가 갖추지 못한다면 이 갖춘 차량을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차량을 에? 뭐 어떻게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제 37조에 따라 가지고 허가 또는 신관 영업자와 허가 또는 신관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냉동,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반 차량을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 이 조항입니다. 그다음 식재료 처리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자, 이제 영업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허가 관청입니다. 자, 식품 조사 처리업입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그다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허가냐 하면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뭐 약자로 턱턱시군구 이렇게 합시다. 턱턱시군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허가 받아야 하는 그 허가를 받아서 다시 어떤 변경이 있다 그러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영업소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자,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그 다음, 영업 신고해야 하는 업종. 자, 이제 신고입니다. 허가보다는, 자, 신고. 특특시군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자, 적석판매 제조 가공.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그다음에 식품, 냉장, 냉동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단서조항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용기, 포장을 제조했다. 그, 그 경우에는, 이, 용기 포장류 제조업으로, 이렇게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 제21조 제8호 감옥 휴게음식점 영업. 저, 같은 호나목의 일반 음식점 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 급식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재과점 영업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영업 신고는 한다. 그다음 영업을 만약에 승계받았다. 자, 이 승계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1, 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자, 이 사실을 이제 식약처장이나 특특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는 규칙제 49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한 이래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 단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단지 운반이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완전 포장된 그다음 건강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 영업 시작 전,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류가 있습니다. 규칙 50제. 자, 이 부분은 이제 자주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고, 자, 2급,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균, 감염증. 그 다음, A형 간염. A형 간염까지가 2급 감염병에 들어가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결핵 안 되는데 단, 단서조항. B감염성인 경우에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3. 피부병 또는 그 밖에 환홍성 질환. 그 다음, 4. 후천성 면역 결핍증. 단, 이단서조항에자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성병 관련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 우리 식품에 관여해가지고 영업에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다음 영업자가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자 대상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장티보스, 뭐, 뭐, 장티보스는 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만 해당된다. 1년에 한번,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식품위생법 기준이고요 학교급식법에서는 6개월에 한 번으로 1년에 두번 됩니다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좀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교육을 교육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영업자 및유 영종사자를 둘수 있는 식품 식품적계급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에, 식품위생교육인데, 식품위생교육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만, 부득현 사유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뒤에라도 받아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곳 이상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서 교육만 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 자 이때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 책임자를 지정해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단서조항 또 나왔습니다 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보면은,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받은 자가 식품 접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 이 얘기는 뭐 조리사나 영양사나 위생사 정도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생교육 받은 정도 이상의 어떤 뭐 지식이나 교육 충분히 받지 않고도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업자는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 안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벌칙에 가서 벌칙이 없다 그러면 저거는 사실 법이 지켜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벌칙에 다 지금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에 하지 않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벌칙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벌칙 같이 연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식품위생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에 대해 가지고, 교육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식품위생 교육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냐. 자, 식품위생, 그 다음 개인위생, 식품위생 시책, 그 다음 식품의 품질 관리 등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식품위생 교육을 시켜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됩니까? 자, 영업자나 종업원 식품위생교육 시간이 자, 이겁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 3시간. 3시간. 여기서 식용어른 판매자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교육 제외 얘기입니다.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얘기예요그 다음,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 3시간. 그 다음,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자, 위에 1번은요,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 얘기고, 2번 항은 영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는 처음 시작하려는 사는 사람은 식품위생교육을 자 식품 제조 가공, 이거 적석 판매 제조가공, 제조 가공, 식품 첨가물 제조 8 시간 입니다. 자8 시간, 그 다음 계속 영업 하고 있는 사람 은3 시간, 8 시간, 3 시간, 그 다음 식품 운반, 소분 판매, 식품 보조, 용기 포장료 제조업 에 해당 되는 영업 을하 려는 사람 은4 시간, 4 시간, 그 다음, 식품 적객업. 자, 여기서 위탁급식 영업도, 재과점 영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적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 6시간. 6시간. 자, 계속 식품 적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3시간. 그러니까 6시간, 3시간. 8시간, 세시간그 다음, 4시간도 있고요. 자, 이거, 시간수 참 애매하다, 그죠? 뭐, 탁 통일되어 있으면은, 알기도 좋고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자, 시간수 귀, 좀,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를, 자, 자 소비자라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했는 제품에 이제 이물이 들어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신고받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 보고 안 했을 때는 벌칙이 어떻게 따를까? 이물 보고 대상은, 자, 영업자가 식약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그 다음 2. 기생충 및그 알, 동물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와 같이 뭐 별지 서식에 따라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라. 그 다음, 위생 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자, 이거 우수업소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수업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우수업소는 어디에 어떤 업체에 자이 우수업소는 일반업소와 구분이 되는데, 자 우수업소라는 것은 식품 제조 가공,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부여하는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우수, 그 다음 모범업소는 여러분들. 뭐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영업 쪽에 모범업소라는 업소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반업소와 모범업소 자 모범업소, 우수업소 모범업소는 어떠한 업체에 지정해주냐 자, 모범업소가 집단급식소 경우 같으면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해야 되고 조리사, 영양사 도야 하고 그밖에나목 일반 음식점이 갖춰야 할 기준을 모두 갖춘 업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익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대상식품이 여기에 핑크색으로 나타내는 것 레토르트 식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소 중에 자, 전년도 매출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모두 자, 이렇게 지금 12 플러스 13그 다음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당연히 상당히 중한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취소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1.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자, 인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 제조 가공했다. 자기가 하지 않고. 그다음 이 인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자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인증을 취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느냐 출입검사를 면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면제하겠다. 그 다음 조리사 등에 대해서 자 제51조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접객업소 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자,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데 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식품접객 영업자 자신이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 따로 조리사를 둘 필요 없다. 그 다음,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따로 조리사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가 뭐냐? 자, 직무는 보시면은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자 식재료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전 과정을 자 조리 업무를 조리사가 해야 된다. 그다음 구매 식품 검수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매 검수 조리사가 모든 직무를 행한다.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준다. 누굴 지원해 줍니까? 영양사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급식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에 대한 실무 조리사가 해야 됩니다. 그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자, 그다음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 적객 업자가 있습니다. 자, 특히 보거 조리 경우. 보고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식품적개급 중에 보고독 제거가 필요한 보고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자는 보고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 2조에 영양사입니다. 집단금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할수 있는 경우는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 산업체 경우. 자. 여기는 산업체입니다. 산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영양사를 꼭 두어야 될 곳이 있죠. 앞쪽에서 우리 얘기하는 어떤 학교,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 뭐, 그 다음에 관공서, 자, 이런 것들, 예. 1회 급식 인원이 50명. 거기는 50명. 자, 이 기준. 이건 산업체는 100명입니다.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일 때는 두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만약에 또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주황입니다. 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의 직무가 뭐냐? 자, 1.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2.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4.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 교육을 영양사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리사 면허는, 자, 조리사,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 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특별자치특특시군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영양사는 누구의 면허입니까? 그 다음, 54조 결격사유. 자, 조리사 면허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가, 감염병 환자인데, 다만, B형, 간염 환자는 제외한다. 받을 수 있다. 그다음 마약이나 그밖에 약물 중독자 안 됩니다. 그다음 조리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조리사 면허 받을 수 없다.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리사 영양사 행정처분 집중도 환자, 어 벌칙이 예 벌칙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벌칙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